범스 골프, 이경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팔꿈치와 팔 간격, 팔꿈치와 팔 간격을 좁혀야지 공이 멀리 나간다는 라 내용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흔히 나오는 실수와 그거를 바로잡는 방법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꿈치와 팔 간격이에요. 자, 그 팔꿈치와 팔 간격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셋업을 잡고 있을 때 내 양팔의 간격, 양팔 팔꿈치의 간격은 이렇게 모여져있어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내가 힘을 주고 팔을 뻗든 혹은 힘을 쭉 빼놓고 늘어지게 이렇게 팔을 뻗든 양팔은 이렇게 지금처럼 좁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은 이게 내가 셋업 때이팔 간격이 테이크백, 쿠킹, 그리고 백스윙, 탑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유지되는 모양의 백스윙탑 팔꿈치의 간격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 때문에 다운스윙 들어올 때도 이렇게 벌어지면서 스윙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치키닝이 나오거나 일찍 접히거나 하면서 클럽스피드에손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팔꿈치의 간격, 양팔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좁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운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만 약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게 내가 여기서 팔꿈치를 신경을 쓰지 않고 이 팔뚝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이런 상태로 다운스윙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은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훅볼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공도 굉장히 낮게 가고요 지금 제가 치고 있는 이게 8번 아이언인데 8번 아이언치고는 굉장히 낮은 탄도의 공이 구사가 될수 밖에 없어요 왜냐 양팔의 간격이 지나치게 일찍 좁아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일찍 닫히면서 페이스는 닫히고 로프트는 세워지면서 컨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이것보다 더 심하게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이 팔뚝의 간격이 아니라 이 팔꿈치의 간격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양팔꿈치가 이렇게 양팔꿈치가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페이스는 스퀘어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때 내가 양팔뚝을 모으면서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페이스는 클로즈가 돼서 들어오고요 다운스윙 때는 양팔뚝을 모으면서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 릴리스가 되게 혹은 클럽페이스가 덮어져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양팔꿈치의 간격을 최대한 모으면서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클럽페이스가 오픈 혹은 스퀘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컨택을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똑바로, 아주 약간의 드로우가 걸리면서 공이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클럽페이스가 닫혀야 꼭 드로우가 걸리는 건 아니에요. 클럽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도 공은 드로우가 충분히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너무 클럽페이스를 닫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 팔뚝을 모으면서 클럽페이스가 일찍 닫히게 혹은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이 팔꿈치를 모으면서 다운 스윙 때, 팔꿈치를 모으면서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서, 다운 스윙을 진행을 하신다라면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공을 똑바로, 훅이 아니라 정면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클럽 스피드도 같이 향상이 되고요.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팔뚝을 모은다는 느낌보다는 팔꿈치를 모아서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신다면 마찬가지로 좀더 똑바로, 좀더 멀리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양팔을 모아서 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오해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펌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